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까르띠의 대표 시계죠 까르띠의 발롱블루 시계로 찾아왔습니다 이 시계는 기본적으로 중형이고요 베젤의 사이즈는 36mm입니다 홈페이지에서는 36.6mm 두께는 이렇게 도돔 형식으로 되어있는데요 두께는 12mm입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제품인데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2016년도 국내 백화점에서 구매한 제품이고요 레퍼런스 넘버는 3284 그리고 당시의 매장가는 755만원이었습니다 오토매틱이고요 방수는 30m 스테리스틸에 발롱블루 중형 남성시계입니다 보시면 날짜가 없고요 인덱스는 로몬 숫자로 되어 있고 초침, 분침, 시침 모두 다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글동글한 게 특징인데요 이쪽도 가려져 있고 이렇게 돌려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시계입니다. 이와 같이 생긴 시계이고요. 아래 링크를 타고 가시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검모형의 블루 헨스가 이쁘고요 이렇게 파란색의 검모형의 블루 헨스. 정면에서는 검은색처럼 보이죠. 이와 같은 시계, 발롱블루 중형 시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시 직거래소에서 까르뜨의 중형, 남성형 시계 하지만 여성도 당연히 가능한 시계를 소개했습니다. 짠!